안녕하세요. T1의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테디 박진성입니다. 어, 2대0으로, 첫판에 음, 조금 고전했는데, 뭐, 그래도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음, 일단, 미드 오벤을 하길래, 음, 재밌네? 어, 근데, 그렇게 막, 미드 챔프가 일단, 주연이가 하는 챔프가 되게 많아서, 뭐, 벤을 많이 당해도, 딱히 막 엄청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, 막. 신드라 뽑는 거는 그냥, 자, 주현이가 자신이다 해서 그냥 뽑은 것 같습니다. 그냥 조합적으로, 어, 미드 중반에 대치할 때, 어, 어, 힘들더라고요, 되게. 그래서 좀, 어떻게 좀 잘할 수 없었나 싶었는데, 그냥 지금 힘든 조합인 것 같아서 그냥,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, 좀. 이 세트는 픽으로 좀 초반에 세게 가자는 식으로 뽑았는데, 초반에 탑에서도 육핀 나오고, 바텀에도 쓸핀 나오고 해서 그냥 편하게 게임 끝난 것 같습니다. 어 확실히 소나록스가 일단 대처도 잘안될것 같아서 나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내전으로 통해서 좀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. 내부장님 네, 평은 좀 어, 너무 캐력이 없어가지고 일단 버스 탔는데 음잘 모르겠어요 아직. 네. 어 사실 요즘 메타에 이즈리얼이 어 그냥 선픽하기 무난해가지고 뭐 캐트상대로 이즈리얼이 뭐 엄청 사실 하기 나름인데 어 할만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선픽 받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몇 등까지 올라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. 사실 뭐다원이랑 DRX가 뭐다 이길 수도 있고 음 저희도 DRX랑 다원전이 아직 남았는데 사실 뭐 시즌까지는 뭐몇등 해도 그냥 플레이오프에서 다 올라가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냥 하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좋은 픽 찾아서 준비할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주현이가 되게 어린데 형들이 장난쳐도 잘 받아주고 말도 이제 원래는 좀 어색해서 주현이가 말을 못했는데 최근에 <웃음> 말도 많이 하고 잘 웃어서 보기 좋은 거 같아요 네. 더좀더 친해지면 은좀더더 더 편한 말을 하지 않을까 네. 일단 칸나 선수가 창동이가 너무 어 착해요 착하고 좀 어. <웃음> 얘가 되게 순박하기 때문에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악성 댓글로 제일 힘든 거는 사회기 형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사회기 형에 비하면 저희 뭐 팀원들 다뭐 엄청 막 크게 어... 진짜 그건 아닌데 그래도 악성 댓글 보면 되게 좀 힘들고 좀 그런 건 있는데 어... 어떨 때마다 다른데 저의 마인드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어... 굳이 막 진짜 신경 안쓸 때도 있고요 근데 좀 좀 화낼 때도 있고요 그냥 그 마인드나 그 실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상해경이 티를 안내서음 근데 제가 상해경이라면좀 힘들 것 같습니다 상해경이랑그 어, 상해경 형은 원래 되게 잘 했는데 어 사실 콜이 좀잘안 맞아서 되게 엇갈리는 콜이 되게 많았어 가지고 게임이 좀어 되게 안 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잘 따라주는 느낌으로 클로 주현이도 쓰고, 근데 주현이가 더, 그거 뭐냐. 주현이가 또 자리해가지고, 그, 데뷔했는데, 맞대비했는데 되게 자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, 사희경도 잘해서, 확실히, 연습 때도 계속 하거든요, 사희경이랑. 그래서 좀더잘 맞추면은,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, 사희경. 사실, 악성 댓글한테는 무감시, 무관심이 좀 답인 것 같거든요, 저는. 그냥, 뭐, 선수들이, 어, 악성 댓글을 되게 힘들어 하는데, 그렇게 막 악성 댓글 그 되게 쓸데없는 말이잖아요. 쓸데없는 말에 되게 음 물론 응원해 주시면 고마운데 악성 댓글에 하나하나 그 대답 어그 댓글 다시 달아서 막 그런 싸우는 그런 댓글이 되, 되게 나온데 어 굳이 저는 그냥 그렇게 싸우는 시간 동안 그냥 다른 그냥 행복한 일을 하시면서 힐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차라리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